미는 구설하며 어, 미한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며 요새 이제 구설이라 그러면 뭐 나쁜 소리 듣는 걸 구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구설은 입으로만 말하는 걸 구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틀려요. 구설 듣는다 그래서 입구자가 이게 높은 자라 구설이라 이래야 되는데 구설 구설 입으로 말하며 지자는 심행하나니라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나니라 요즘 사람들은 그걸 말하고 싶어서 <웃음> 구설에다가 아주 근본을 두는데 <웃음> 사실은 구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하나하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마음으로 전득하고 마음으로 성취하는 게 그게 아주 진짜죠. 마음은 자기고 이거 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치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고 마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편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게 도지 입으로 표현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아닌데 본말이 이렇게 다른 거지요 미인과 지인의 차이점이 뭐냐? 지자는 심행이고 미인은 구설이다. 멋진 말이에요. 구설과 심행이라 참 멋진 말이거든요. 우유 또 우유라고 하는 건또뭐 있다라고도 해 되고 육자는 어조사로 나도 되고 그다 이제 한 문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말에서는 허사로 그게 다 포용이 됩니다. 또 미는 공심정조하여 마음을 다 비워가지고 고요보고이 앉아서 백무소사를 대기라는 건 아무것도 생각하는 바 없는 것사 백가지 요런가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이런 소리, 아무것도 무소사,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자칭 후이 되라 하느니, 자칭해서 그걸 크다라고 하느니, 여기도 이그 정좌선, 이걸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앉았는 이건 아주 신랄하게 여기서 배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걸 스스로 대라 하고, 대가 된다 하고 일컫나니, 차일베이는이한 무리의 사람들은 불가여언이라 더불어서 말하지 마시니라 여하라 함께 말하지 말라 아니 왕따를 시켜라 이런 얘기 이거 <웃음> 말할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아주 못쓸 물건들이다 이런 소리예요 불가여언이라 아주 굉장히 이게 그 그바야바라밀 선을 대단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공심정조하야 백무소사. 그 보통 선이라 그러면 이걸 말해요. 백무소사야.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그뭐 삼매에 들었느니 뭐 이게 백무소사거든요. 아무것도 생각하는 바 없는 거,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이걸 공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여라, 더불어 말하지 말아라. 전혀 아주 고는안 되는 사람. 왜 그러냐? 우리 사견권이라, 사견에 빠진 연권이라, 사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사견이라, 사견이 되는 연권이라, 얘들은 사견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이 소리죠. 선지씨가 심량이 광대하야 시, 심량이 아주 광대해서 물을, 물을 마시다보니 글줄을 잃어버리고 <웃음> 심량이 광대해가지고 주변 법계에 있니 법계에 아주 주변 하나니 법계에 꽉 찬다. 심량이 광대해가지고 증요이, 즉 용이 용즉 그 작용이 곧 요요 분명하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성용 정용 그 본성의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또 삼매의 용이 있다는다. 거 그래서 이게 정용이라고 그러죠. 선정의 용이다 이거죠. 그게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얘기죠. 대지혜가 이제 건너간다. 새로운 세계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야, 그러면 그 밝은 지혜고, 바람일 하면 그 밝은 지혜의 용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일, 반야 바람일 이렇듯이. 예, 심량이 광대하여 주변 벚개라 벚개에 두루함이라. 용 즉, 그 용은 곧 요요 분명하야. 그 광대하기만 한게 아니고, 그 작용은 곧 요요 아주 분명분명하고 밝아서, 요요라 아주 분명하고 밝아서, 응용해 이거를 막 이제 응용해서 쓰매 변지 일체하나니라 문득 일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 아무것도 안 보고 이걸 이제 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응용해 변지 일체라 문득 일체를 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체가 즉일이요 모든 게 바로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라. 그래서 마음에 이제 망념이 없으면 일체를 봐도 망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망념 없이 보면 모든 보는 것마다 망념이 없는거지 안 보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거예요 아주 차별적인거죠. 그래서 일이 곧 일체이며 일체가 곧 일이요. 일이 곧 일체라. 거래가 자유하여 가고 오는 것이 자유해서 신체 무체이니, 마음의 본체가 막힘이 없으니, 즉시 반야니라, 곧 이것이 반야니라. 거래자유 와야 신체 무체라. 아주 이렇게 자유로운 거다니 말이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보고 듣고 오고 가고, 신체가 무체인 게 이게 반야지, 백무소사가 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은, 과거 선정주의 선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지시가 일체반야지가 개종자성생이라 다 자성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불종의 입이니 종의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막착용의를 뜻 쓰는 것을 그릇대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의라 뜻을 쓴다 그 작용을 그는 것을 그릇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의 이름하여 진성자용이라 하나니 진성을 스스로 쓰는 것이다. 성용, 성용, 해용, 정용. 그래서 이제 진성으로 돌아가면 진성에서 많은 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성자용이라고 본다 이 말이죠. 일이 진이면 하나가 진이면 그래서 그 참마음을 바로보면일체가 진이니라. 모든 것이 진이니라 요게 아주 이제 본성을 바로 보면 모든 그 행위가 다 바른 것이다 라고 해서 일진일체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진이면 일체가 진이니라 심양대사하고 마음의 대사를 헤아리고 여기서 양자는 동사죠심양이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의 헤아림이 이거 명사가 되는데 대사라는 건 뭐냐? 이게 법화경의 일대사 인연이라 이런 것처럼 마음의 큰일,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게 뭐냐?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다른 세세한 것에 걸리지 말아라. 마음의 대사를 헤아리고 불행소돈이라, 소돈을 행하지 말지니라. 적은도작은도 작은 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정자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걸 능사로 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대사 큰반야바라밀를 시행하는 것이지 앉아서 그 생각 없이 있는 걸 그걸 능사로 삼는 게 아니다 이게. 불행 소돈이라 소도를 행하지 마지니라 구막 종일 설공하고. 어, 구막 종일설공하고 심중불수차행이니라 입으로 종일토록 공을 설하되 구막 공을 설하고 심중의 마음속에서는 이 행을 닦지 아니하지 말라 막자 그 위에 있죠. 네. 종일 설공하고 입으로는 종일토록 공을 설하면서 심중에는 그 공행을 닦지 않는다. 공행이라는 게 평등행이고 광대행이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불수차행이나 이 차행 공행을 닦지 아니 하지 말라. 아니 하면 안 된다. 되 그러니까 거죠. 흡사 범인이, 흡사 이제 보통 사람이 자칭 구강이라도 스스로 구왕이라고 말할지라도 종불가득이니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흡사라는 게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공을 말해도 마음으로 공행을 닦지아니 하면 보통 백성이 자기가 구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구왕이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거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종과 구별하는 것이고 정좌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이제 전통선과 구별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선과. 비오지자인이라 그렇게 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아직 이제 그 해능남종선에 대해서 그 강하게 뭔가를 그 보이려고 하는 뭐 의도가 이 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 씨가 하명 반야고 무엇을 반야라고 그러느냐. 반야자는 당헌에 장나라 말로 지혜야니 지혜니 일체 처소와 일체 시중에서 시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체 시간에서 이 말이죠 중자는 간자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중자와 사이간자 두 개를 다 해서 중간에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중간이라고 하면 한 폭탄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 의 소리. 그래서 시중 시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때 한가운데서 그게 아니죠. 그 시간 안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시중에서 염렴 불우하여그 생각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야 항행지혜가 즉시 반야행이라 멋진 말이에요. 지혜라는 게뭘 지혜라고 그러냐? 일체 초소와 일체 시중에서 염렴이 불우하여 생각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해서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반야행이다. 반야가 뭐저 다른 게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지혜를 행하면 그게 반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선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해능남정선이. 에요 그래서 이제 해능남정선을 알려면 그 육조금강경 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육조단경과 함께 그 해능남정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육조 금강경 해를 세조 때, 이렇게 이제, 언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건데요. 언해를 이렇게 해서 세조 때 간행을, 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금산, 충남 그 금산에 그신안사라고 거기 목판 이 있던 거를, 일제시대에 만해한용운 선사가 거기 가서 이걸 찍어서 출판했던 거를, 이제, 74년도인가, 이때 그, 조명기 선생이 이렇게 74년이네, 1974년에 조명기 선생이 이렇게 영인을 해가지고 이래 해서 500부를 때 찍었는데 동대 도서관에도 이게 여러 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500부에서 팔때 내가 그때 샀거든요. <웃음> 그래. 그때데 여기 보면 이 금광경 6조 단경 보는 거하고 아주 흡사하게 그 경을 해석하는 거지만 완전히 선식으로. 그렇다고 교리를 전혀 배격한 것도 아니고, 교리를 수용하되 선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게 금강경 해석 이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능 남종선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게 이 금강경 육조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74년도인가 그때 일본에 그 새끼구찌라고 하는 학자가 와가지고, 막 이걸 얼마나 그냥 주목을 하고, 지금까지 세계 학회에 이걸 소개를 안 했다고 한국 학자를 막 나무라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별로 연구가 안돼 있어요. 이 금강경 육조 해하고 육조 단경하고 관련시켜서 해능 이 반야바람의 남종선을 이렇게 소개하고 발굴하는데 별로 이제 연구가 안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웃음> 이게, 이 선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참 이게 아주 가깝고 아주 쉽고 절실한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뭐몇 시간 좌선을 했느니, 뭐, 좌선할 때 졸았느니, 안 졸았느니, 시간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내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좋은다고 얻어맞고. 좋은 <웃음> <웃음> 것도 뭐 피곤해서 졸는데 얻어맞기까지 하니, <웃음> 이거는 해능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아이그잠 오면 자는 게 그게 반야지. 되게 반야가 잠도 못 자나,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는 보면은, 어, 일체 초소와 일체 시중에서 염염이부루하여 상행 지혜가, 항상 지혜를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즉시 반야행이라 멋진 말 아니에요. 항상 지혜를 행하면 그게 반야바라일선이다일념이 우하면,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절이요. 곧 반야가 끊어지고 또 일념이 지하면 한생각이 지혜로우면 즉 반야가 생하나니라. 반야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지와 우와에 따라서 반야가 절하기도 하고 생하기도 한다. 세인이 우미하야 세인이 어리석고 미혹해서 불견 반야이니 반야를 보지 못하나니 구설 반야하되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되 심중에 상우하야 심중에 항상 어리석어서 항 자은하되, 항상 스스로 말을 하되, 아수, 반야라 하야, 내가 반야를 닦는다 하야, 염, 염에 설공하고, 생각상, 공을 말하고, 불식, 진공, 하나, 나 하나니라. 여기서 생각, 생각 해도 되고, 찰나, 찰나에 해도 되고, 찰나라고도 하고, 염이라고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공하지만 진공은 모른다. 이 진공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행하는 거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염려 불식 진공하느니라 반야는 무형상이니 반야라고 하는 건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 있어야 말의 대상이 되는데 형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언어의 대상에서는 벌써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체험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형상이니 <웃음> 지혜심이 바로 즉신이라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의 마음이 반야지 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혜심이 곧 이것이니라 약작 여시에 하면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지으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면 증명 반야 지혜니라 즉 증명 반야 지니라 고지름이 그 반야의 지혜니라 그러면 하명 바람이고 어떤 것이 이름이 바람이냐 차는 서구권이 이거는 인도말이다 당원의 당나라 말에는 도피안이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니라 해의하면 뜻을 알면 이 생멸하고 생멸을 여의고 착경하면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기하여 생멸이 일어나서 여 수유파랑하니 물에 파랑 물결이 있는 것과 같으니 증명의 차안이라 곧 이름하여 차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에 집착하면 바로 차안이다 이소리예요 경계에. 집착하면. 차안이 뭐냐? 하나하나 보는대로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면 그게 차안이다. 그거 말은 이제 물로 말하면 파도와 같다 라는 거죠. 파도. 곧그 이름이 차안이라. 그 착경과 반대되는 이경 하면 경계를 여이면 보대 거기에 집착 안하면 경계를 여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여이면 무생멸하야 생멸이 없어서 여수상룡통하나니라. 물이 항상 유통하는 것과 같으니, 파랑이 아니고 유통이라 이 말이에요. 물은 흘러야 된다. 그래서 반야도 보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보대 집착을 안 하는 것이지, 아예 눈 감고 안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이 항상 유통하는 것과 같으니, 정명의 피아니니라곧 이름하여 피아니라고 하나니라. 그래서 이경은 피아니요 착경은 차안이다. 이런 게 아주 그냥 그 해능 남동선 의 그런 의미를 그대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고로호 바람밀이니라 바라미리라 그러므로 바람밀이라고호라 말하나니라. 호자는 말하는 거죠. 이름명자나 말하나니라. 전지시가 미는 구념할 때 입으로 외울 때, 당념지시에 외울 때를 당해서. 유망유비하나니 망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 염염약행하면 생각생각에 만약 행할 것 같으면 시명진성이니라 입으로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행하면 그게 바로 진성이다. 오차법자는 이 법을 깨닫는 는시반야법이요 이것은 반야법이요 수차행자는 이 행을 닦는이는 이것은 반야행이니 불수면 즉 범이오 닦지 아니하면 곧 범부요 일념 수행하여 일념 수행하면 한 생각으로 닦으면 자신이 등불하나니라 자신이 부처와 같나니라. 등불이라 이 말은 같다 이 말이죠. 선지시가 범부가 즉 불이요 범부가 곧 부처요 번내가즉 보리니 번내가곧 보리니 전념이 미하면 앞생각이 미하면 즉 범부요 후념이 오하면 뒤생각이 깨달으면 즉 불이며 전념이 착경하면 즉 번네요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네요 후념이 이경하면 즉 불이니라 선지시가 마하바냐바라이리 최존하며 최상이며 최제익이라 또 무주며 무왕이며 영무래하야 그래서 이제 마하바냐바라이리라 그러는게 이게 계능 남정선에 아주 이 근본이라고 그러는 것을 덕이본이라든지 다른 정보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서는 이제 그 바냐바라밀에 의해서 해능선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냐바라 마하바냐바라밀이 최전이다 가장 높은 것이며 최상이며 가장 위에 있는 것이며 최제일이라 가장 제일이니라. 이거는 무, 무주며 무왕이며 머무는 것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으며 영 무례하야 또한 오는 것도 없어서 삼세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 제불이 개종중 출하나니 다그 가운데로부터 종중 가운데로부터 반야바라밀 로부터 이 소리죠 반야바라밀 가운데로부터 나오나, 나오나니 당용 대지혜하야 마땅히 대지혜를 활용해서 서 타파, 온 본래, 온 본, 본내 진로 하나니라. 이 마하바냐 바람이 되라나가는건 대지혜를 가지고 온 색수상행식 중생의 그굴태그 망상덩어리, 그본내 진로를 타파하는 것이니라. 이런 거죠. 타파하는 것이니라. 여차 수행하면, 이와 같이 수행을 하면, 아, 정성불도하야, 정성불도라. 결정적으로 불도를 이루어서 정성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불도를 이루어가지고 변삼독하야, 삼독을 변해서 바꾸어서 우이개정해하리라, 개정해를 만들이라. 바냐바라면서는 삼독이 바로 개정해가 된다. 번뇌가 바로 고의가 되고 이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라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종일반야하야 나의 이 법문은 한 반야에서부터 이제 나가지고 종일반야 아차 법문은 종일반야하야 생 8만4천 지혜하나니 8만4천 지혜를 만들어 내나니 하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인이유 8만4천 진로이니 8만4천 진로가 있, 있기 때문이니 양무 진로 하면 만약 진로가 없으면 지혜가 상현하여 불이 자성하리라.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선이라고 그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세계 불교 역사 속에서도 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이 해능 남종선, 그이 해능 남종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조 그런 선하고도 틀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가나선하고도 전혀 틀리고 천태종에서 하는 기관선하고도 틀리고 달마 이후 무심을 강조했던 그런 무심선하고도 틀리고 아직 경에 근거하면서 현실에서 이걸 실천하는 그래서 근거를 경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불 불임, 뭐 불임 문자도 생각할 수 없었고 교회 별정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밖에 따로 전했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을 현실 생활에서 구현했다라는 게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중에서는 자연이 경을 보학적으로 설명하는 곳, 교학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경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을 했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금강경을 이제 해석하면서도 육조에는 이걸 교리로 절대 설명한 게 아니고, 이 금강경 자체를 현실 실천으로 이걸 설명했다라는 게 이거 금강경 해석 사상에서도 육조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야부성이나 뭐 존경성이나 이런 거는 또 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굉장히 지연말단적으로 흐르게 되고 문장을 실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실용하지도 않고 교리로 설명하지도 않고 경을 수용하되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걸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 유통사적으로나 불교 종파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오가야 같은데 이제 이런 게있으면서도 그냥 이거는 이렇게 쉬운 글이다라고 알고 그냥 넘어가지 별로 차관을 이렇게 못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명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조명을 해보면은 아 이거는 특이한 해석 방법이고 특이한 신천법이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금강경 육조 해하고 육조 단경하고 거의 뭐 실제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이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조 단경을 추회하는 분도 여기서 많이 인용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